안녕하세요 보안 카메라 음성 경보기입니다. 아, 사용자분의 질문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어, 알아보도록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 내용이 스피커 안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을 삭제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Do you smell oranges? Feel like a drink. 이 음원이 이미 들어 있는데, 이 음원을 삭제할 수 없나요? 삭제하고 덮어쓰기 하면 간단히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자분이 직접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SD 카드를 집어넣고 원하는 SD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고 A 버튼을 누르시고 전원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올리면 이 램프에 불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약 뒷면 30초 정도. 그러고 나면 이 SD카드에 들어있는 음원이 이 SD카드에 들어있는 음원이 이미 이 스피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이에스카드만 집어넣어도 요 클레드를 포함해야 제품들은 그냥 바로 이에스카드에 들어있는 음원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와 같이 이제 방금, 방금 저장에 넣은 음원이 나오죠. 마지막에 저장한 음원이 나옵니다. 또는 이 SD 카드에 들어있는 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을 지우거나 또는 SD 카드를 집어넣어서 다른 음으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수정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수정해서 이 마이크로 SD카드에 넣습니다. PC, 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음원을 저장해서 이 SD카드에 담아가지고 이 SD카드를 집어넣으면 이 SD카드에 들어있는 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을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음성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택배로 바로 발송해드립니다. 간단한 어머이면 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가,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이동주차해 주세요. 라든가, 실내는 뭐 냉방 중이오니 문을 닫아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음원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어 스피커에 직접 넣어서 어 발송을 또 해드리고 또는 음 다량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직접 이 내용을 수정,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고 저희의 직접 전화를 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일 많은 질문 이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음원을 삭제하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가 네 가능하다고 그랬죠 컴퓨터나 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원을 제작을 해서 SD카드를 여로 집어넣으면 바로 새로운 음원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직접 스마트폰에서 육성으로 본인 목소리를 오디오 파일 mp3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mp 파일을 sd 카드 sd 카드 또는 usb 또는 pc로 요새 무선으로 전송을 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샌드 애니웨이라든가 여타 등등 그런 pc에 들어있는 SD mp3 파일을 이 sd 카드에 담아 가지고 담을 수가 있죠 담아서 이 스피커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꽂고 A버튼을 누르시고 전원을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피커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을 지우고 삭제하고 덮어쓰기 또는 SD카드를 집어넣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직접 본인 육성이나 또는 다른 효과음을 만들어서 수정할 수 있나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